뭐지 어 개구리 촬영을 하나 배우게요 네. 이쁜 놈을 배웁시다 개구리 전번 시간에 새벽발람배우 새벽바람 배요예예 알아요 도련님을 얻고 보니도 배웠지요 안 저는 안 배웠어요 아 저만 배웠어요 그래 어 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거 싸부 앞전에 시간이 짧아갖고 새벽바람 하나만 배웠죠 네, 저번 시간에 새벽바람 하나만 배웠어요 근데 우리 거식에 도련님을 얻고 보니도 배우셨다고 해서 네저저 저 전번 시간 아, 전번 자라, 자라, 자라 네, 다라 다라 하나 배웁시다 다라 다라 밝은 달 시작 다라 이래버리면 다라 다라 해야죠 하나가 짧으면 하나는 길어야 돼요 다라 다라 밝은 달 다라 다라 밝은 달 이태백이 놀던 달 노든 달로 놀던 달로 하지 말고 노든 달이 달시 이태백이 노동달 저다리 구요. 그렇죠. 저 다리. 저, 저 다리. 그 음을 다 추적을 해서 해야 돼요.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저 다리. 만 돼. 저 다리. 저 다리. 우여. 뒷밟고. 우여. 뒷밟고. 짧아 짧아. 우여. 뒷밟고. 짧아요 아홉 번째 치고 나와야 돼요 살짝으로 우연 이발고 우연 이발고 짧아 짧아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우연 이발고 우연 이발고 자 이제는 또 느리고 우연 이발고 우연 이발고 그렇죠. 아홉 번째 방을 닥치면 이 발고 이렇게 나와야 돼. 우연히 발고 시다. 우연히 발고 우연히 <목소리> 발고 우연히 <목소리> 발고 이 미리 기다리느라고 우연히 발고 쉬어도 되고 그딱 숯을 그 먹어 먹고 있다가 딱 해야지. 우연우연 제발 거기다 불발 그렇게 잘해야 돼 다시 우연 제발 거다 우여 네 말이 다우발 아홉 번째 박을 치고 오라고요. 예. 박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 예. 우연히 네. 발것 시작! 우연히 네. 발거!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을 하세요. 박자를 갖고 쪼개고 긴장을 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널 부러져서 우연히 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거야. 우연히 네. 네. 네. 발거 이래요. 우연히 네. 네. 발거! 자, 가물, 타노, 겨 가, 자을타겨자을타겨자을타자을자을타겨자을타겨 한자을 타노여시다 창고 한을 타노여 장을 하려고 주, 숨을 죽여야 할 때다가 거기다가 강박을 넣으니까 간짝 앙 이렇게 하려니까 안돼간잘 긁을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잘 긁을 이렇게 <웃음> 할 것을 간짝 장고시다 아, 장국한 진짜. 장을 타놓으시다. 타라, 타라, 밝은 달시다. 타라, 타라, 아니야. 타라, 타라, 밝은 달시다. 길어야지 뒤에 것은 하나가 달아 달이 짧잖아. 달아 뒤에 것은 길어야지. 길고 짧고 멋이라는 것이 그런 거아니요 달아 달아 밝은 달시다 달아 달아 밝은 달. 이태백이 노더은 달. 이 태백이 노트 건달 이+ 태백이 노트 건달 저알이우연이헤은저알이우연이발 우열 이는 기가 막히네 <웃음> 저 우열 이밝 저 다리 저 다리 저 다리 저 다리 저 다리 그렇게 빨리 해야 돼저 다리 우연히 발고 저 다리 우연히 발고 장무 칼짝 을다 놓이겨 장이 한자광을다 놓여 언어 어리히 어디어버 어 어기야 어, 두 번째 방이야 치고 어 그거 어 어기야 어, 달아 달아 밝은 달 달아 달아 밝은 달 이태해백이 노득은 달 쏘다리 달저달다리우연히다리 우여. 쏘다리 우연히다리 우연히 장복 한다을여다리여 장복 한우을타다여 어노어노 어리 어거노어거거 어기야 두 번째 에서어거거어야 잘하셨어 자 오늘 저기 뭐야 거시기 저기 노전기를 한 장단이라도 배워보게. <웃음>